살이 그 끼리 그. v i d e 시원해? 오, 이살 통통한 거 대박 미쳤다. 코끼리 조개도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? 와 이거 그냥 봐서 코끼리 조개야? 응. 여기 여기 끝에 봐봐. 그끼리 그. 내가 먹어버릴야 돼. 국물 뽀얀거 봐 먹기 전에 감동받았어 아,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도 나를 보고 있니? <웃음> 먹어볼게 음! 녹아 녹아 완전 크림이야 음 음 와, 와, 아, 아, 와, 살이 아주 어마어마해. 와, 이거 조개 비린 맛 하나도 안 나고. 너무 뜨거워 음. 아이고. 음. 와. 그 어떤 조개보다 진한 조개의 구수한 맛이 음 조개 랍스타 먹는 느낌 한입을 다 안들어 음! 와 국물 진짜 시원하다 아, 죽인다!